두부 젖국찌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냄비에 물한컵 반을 올려 끓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끓는 동안 재료 손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굴을 씻어주세요. 굴은 소금 약간을 넣은 후 물을 넣고 조물조물 씻어 채에 받친 후두번 정도 씻어가지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굴 껍질과 지저분한 찌꺼기가 없도록 잘 씻어주세요. 씻어 채에 받치도록 하겠습니다. 두부를 썰도록 하겠습니다. 두부는 1 곱하기 2 곱하기 3cm로 먼저 면을 3cm로 먼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한 후 높이를 2cm로 써시고 두께를 1cm에 맞게끔 썰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찌개이기 때문에 두부 양이 너무 적으면 안 되므로 최대 나올 수 있는 수량을 썰어서 준비합니다. 썰고 난 두부는 물에 한번 헹궈 지저분한 찌꺼기가 없도록 준비해 주세요. 준비한 후 키친타올이나 거지에 두부를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파를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파의 흰 부분보다 초록색깔을 쓰셔야 색깔이 조금 더 예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실파의 초록색깔 부분을 사용하도록 하는데 너무 많이 넣게 되면 색이 초록색깔이 나올 수 있으므로 주의합니다. 썰어서 3cm로 썰어서 준비해주세요. 자, 홍고추를 썰도록 하겠습니다. 홍고추는 3cm로 썬후 반을 갈라 속에 있는 씨를 제거해 주세요. 씨를 제거한 후 편편하게 안을 점여 썰어 0.5cm로 썰어 준비해 주세요. 물한 큰술을 준비하여 새우젓 국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물한 큰술을 준비한 후, 면포를 위에 놓고, 새우젓을 먼저 국물을 짜주세요. 짜고 남은 새우살은 자, 다져주세요. 다진 후, 면포에 넣고, 조물조물하여 새우젓 국물을 내주세요. 물이 끓고 나면 제일 먼저 두부를 넣어줍니다. 두부는 넣고 너무 센 불에서 끓이게 되면 국물이 탁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합니다. 두부가 살짝 끓고 나면 두 번째로 굴을 넣어주세요. 중간중간 거품이 생기면 제거합니다. 굴이 탱탱하게 익고 나면 여기에 실파, 홍고추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마늘을 넣어주세요. 실파, 홍고추를 넣고 센 불에서 끓이게 되면 또한 색깔이 날수 있으므로 주의합니다. 넣고 나서 여기에 새우젓 국물, 소금, 약간을 넣어 끓여줍니다. 거품은 중간중간 제거합니다. 끓고 나면 불을 끈후 참기름 한두 방울 정도를 넣고 살짝 완성해주세요.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부 담아주시고 찌개는 건더기와 국물의 비율이 3대 2이므로 국물의 양이 너무 많으면 안 되므로 있는 양을 어느 정도 담아서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찌개 국물의 양은 반드시 200ml 이상이 되어야 되므로 계량컵으로 한컵 넣은 후 다시 4분의 1컵 정도를 더 넣어 준비합니다. 담아주시고 한컵 하고 4분의 1컵 정도를 더 넣어 준비합니다. 마지막에 실파와 홍고추를 얹어 마무리하겠습니다. 두부 적국찌개가 완성되었습니다.